권태로운 일상에 지쳐 무작정 떠난 한 달간의 제주살이 한달 동안 저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주도로 떠난 가장 큰 목적은 휴식이었어요. 취업, 학업, 인간관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보자 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숙소를 구했고 말 그대로 슬로우 라이프를 즐겼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할 일도 없었고요 마감일에 맞춰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고민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걱정도 잠시 접어두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쉴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그 시간을 갖게 된 거죠 한 달간의 제주살이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었어요 먼저 쉬고 싶을 땐 쉬어도 된다는 마음가짐이에요 항상 남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던 저였어요 그런데 막상 멀리 떠나와 보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저에게 에너지를 주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 와서 더 뒤처지진 않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생각해보면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저도 아니었더라고요. 이젠 제가 지쳤다고 생각이 들 때면 정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 달간 제주도로 떠난다는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챌린이 여러분들. 매일 곁에 있어서 몰랐는데 막상 떠나와서 그런 위로들을 받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어요. 말 그대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시간이었죠. 단순히 몸만신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의 휴식을 취하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충전이 되었어요. 당연히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해야 할 일도 많고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많지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에너지를 얻었어요. 한달 가는 시간 동안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떠나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와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셨나요? 한 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주일이어도 괜찮고요. 하루여도 괜찮아요. 잠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쉴수 있는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래요. 한국타잔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열정 넘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게요. 언제나 고마워요. 첼바